목표다! 노란딱지는 벗어나고 말겠어 좋아! 소라카 각이 나왔어 느낌 왔다 탱 소라카 할 느낌이 왔다 제발 소라카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! 포킹에 포킹이 답이지. 네. <웃음> 소락한 <소락하면> 안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조합. 와, 와, 조합. 우와, 우리 조합. 아하, 다이아이 빌런 나왔습니다. 잘난줄 <웃음> 어, 알았어. 맞다 <웃음> 아 뭐야 이게 걸려? 도 다시 봐라? 만화도 없는 게? 만화도 없는 게 까불어? 와다 좋아요 오! 왜 거기 숨어 있던 거지? 와 루시안 캐리 갑니까? 이거 루시안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한번 뇌절할 것 같은데 아. <웃음> 짜증난다 <웃음> 어떻게 <어때> 말하자마자 바로 <웃음> 어떻게 말하자마자 바로 죽을 수가 있어 <웃음> 먹지 말래 <웃음> 먹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먹는 거봐 루시케이라고 아직 몰라요 아까, 아까 봤잖아 <웃음> 저거 저거 저봐 저봐 저봐 저봐 느낌도 안 좋다니까 채팅이 문제야 항상 아마이야한번안 내려와주냐? 한 번만 내려와주마이야 타워 터지게 생겼어 <웃음> 타워 터지게 생겼다고 빛에 오는 연구가 아아! 아, 어, 아 이걸 왜 이걸 왜 이걸 왜 포탑을 <웃음> 하하, 싸운다, 큰일 났다. 루시안, 세 명이야! 아, 열받아 아니야! 어, 군 빠졌다, 씨. 먹을 생각이 아무도 없나? <웃음> 용 먹을 생각이 아무도 없어 보여. 아니 용 타임 되면은 제어와드를 챙겨와야 될거 아니야 이 멍청이들아. 소포트혼자시야 잡아. <웃음> 아. <웃음> 저 친구 구을잘 못쓰네 애초에 아 이러면은 바론 바로 주스 바론 바로는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마이 뭐하는 거야 해착이야 뭐야 너너너너 너, 너, 너. <웃음> 당신이요 당신 니가 그랬어요 니가 니가 그랬다고 니가 니가 마이 핀도 상하게 했다고 니가 아이고 뭐 미션이 저렇게 사이트에 있는 게 맞는 건가 <웃음> 아 짜증나 뭐야 이게. 으허허허허허! 으허허허허허! 으허허허허허! 으허허허허못 막아! 압 막! <목소리> 와 저거 애들아 너네 평타 때리면 딜 엄청 들어간다 <웃음> 야 저거 맞고나면 평타 때렸을 때 애들아 추가 딜이 추가 딜이 배가 <웃음> 내결과다씨 마이도 마이지만 루시안도 나빠 진짜 제발 입입좀 다물고 게임을 해뭘 봤네 진짜 아 씨. 내가 지금 방송만 아니었어도 아씨아 아, 방송만 아니었어도 방송만 아니었어도 내가 <웃음> 채팅에 욕을 쳤을 거야